현재 자신의 지위와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니까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아직 손을 빌려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해수는 고사하고 담수도 할수 있을지 말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해수는 부모님께 컴퓨터 사달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컴퓨터 바탕화면을 수족관이나 모바일 아쿠아리움 게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보다 게임이 훨씬 저렴하고 싸니까 우선 게임으로 하시고요 만약 수산 질병이나 수산관리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실 거라면 그걸 빌미로 해수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취생이면 우선 남는취해볼게 없으니까 조금 지저분해도 용인할 수 있겠죠. 물론 개인의 취향은 제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직장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니까 조금 저렴하게 세팅해봤고 추천드리는 거는 35큐브인데요. 여과기로는 거래식 여과기고 이 상품은 리컴이나 필그린 뭐 이런 제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셔도 무방하고요. 거리식 여과기를 구매할 때는 꼭 유막 제거기가 같이 동봉된 제품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조명은 스펙트라 A029 아니면 M029가 좋고요 시리즈는 다른데 둘다 같은 제품이에요 직구 제품이냐 정식 수입 제품이냐 차이인데 직구 제품이 꽤 저렴하니까 직구 제품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조명은 디밍 기능이 없으니까 알아서 그냥 껐다 켰다 해주시면 돼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몸으로 뛰시면 됩니다. 너무 귀찮으면 타이머 콘센트를 하나 구매하셔서 시간대별로 온오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원 정도는 더 투자하셔도 될것 같고요. 수류모터는 시세나노 사마트 또는 제바오 s w 2 제품으로 한 개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류가 너무 강하니까 한 개만 해도 충분하고요. 히터는 필그린으로 100W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히터에서는 26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요. 냉각이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컨트롤러랑 선풍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온도 컨트롤러는 가장 싸게 냉각 기능만 가능한 OKE-6422C로 OK 구매하시면 되고요. 전원에는 USB 선풍기에 핸드폰 그 충전기 어댑터를 물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USB 선풍기는 보통 플렉스 선풍기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보충수통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럴 거면 매일매일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겠죠 보충수통은 이스타 1L로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사이펀 형식보다는 볼탑이 어쨌든 동봉된 보충수동이좀더 편합니다 그리고 사이퍼는 물이 깨지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마다 계속 소리가 나와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스키머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어항 물량이 적으니까 그냥 환수로만 커버하시면 됩니다 해수염은 레드시 2kg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샌드는 뉴트리오션, 아라고나이트 샌드 중에 가장 적은 무게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게 4.6kg 정도 되고요 세팅하실 때는 4.6kg의 절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끼랑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돗물로 세팅하시면 되고요 락은 아라고나이트 락으로 약한 5kg 정도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락 종류는 아라고나이트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면 뭐 상관 없으니까 그나마 저렴한 게 마르코 락이니까 그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염도는 필수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염도계를 구매하는 게 좋고요. 스윙식이 좀더 싸긴 한데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니까 불절식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입으로 음미하면서 짠맛을 측정하셔도 됩니다. 이뭔 개소리야! 멀티탭은 6구로 구매하시고 가격대가 높은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은 전선이 그냥 가장 두꺼운 걸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항 3만원 가리싱 여과기 14,000원, 조명 6 0 0 0원 수류모터 34,000원, 보충수통 18,000원, 히터 8,000원, 온도 컨트롤러 20,000원, USB 선풍기 1 0 0 0원 레드시의 수염 18,000원, 샌드 16,000원, 마르코락 5 0 0 0원 염도계 13,000원. 13 이렇게 하면 은 29,000원이 지출이 되는데요. 부가적으로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첨가제는 박테리아하고 물고기 사료만 구매를 합니다. 박테리아는 보통 15,000원 정도 하고요 물고기 사료는 8,000원 정도로 하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산호먹이는 비싸니까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패스하고 물고기 사료를 팍팍 줘갖고 산호를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14,000원이 지출되는데 뭐 뜰채나 사이펀이나 뭐 환수통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가지나 밥그릇으로 저렴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35큐브 내부 배면으로는 시작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양말 필터랑 리턴 모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부 배면의 어항은 가격이 좀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45만원까지 상승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추천하는 선물은 니모 두 마리, 탱결 한 마리랑, 버튼, 레더, 엘피스 종류로 구매하시면 되고, 자신의 취향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싼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초반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킷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어항물을 그냥 입으로 음미하면서 대략 그냥 추론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테스트 킷을 구매하는 순간에 아 뭐가 부족하네 뭐가 높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참가자를 계획하게 되는데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스펙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군데 이상 과외를 하는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스펙을 높여입니다. 물론 스펙을 높여봤자 하단 선포는 꿈도 꾸시면 안 돼요. 45 큐브 내부 배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부 배면인 만큼 장비 스펙이 조금 더 커지겠죠? 양말 필터는 기본 두 장으로 하시고 매일매일 세탁하시면 됩니다. 양말 필터가 많아지면 그만큼 편해지지만 일단은 몸이 고생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두 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45큐브 내부 배면은 물량이 대략 한 60리터 정도 되니까 리턴모터는 시세 1 0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협신 30와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음은 조금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귀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세 1.5도 뭐 가능은 한데 비싸니까 그냥 1 0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내부 배면인 만큼 스키머가 필요한데 보통 내부 배면용 스키머는 아쿠아 엑셀이나 제스트 스키머를 자주 사용하고요. 아쿠아 엑셀은 나노 미니 스키머로 구매하시면 를 되고 제스트 스키머는 MGM3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다 스키머도 있긴 한데 세다 스키머의 단점은 청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에어리프트 방식도 있는데 에어리프트를 구매를 하려면 은 기포기도 사야 되고 우드스톤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그냥 니들휠로 구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히터는 200W로 필그린 제품으로 구매를 합니다 AIM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분상 비싸니까 국산으로 구매합시다 온도 컨트롤러는 OK 6428 시리즈로 히터 냉각 모두 가능한 걸로 구매하시면 를 되고요 냉각기는 아직 비싸니까 냉각팬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고요 냉각팬은 4구나 6구로 이제 사면 됩니다. 한 여름에는 냉각팬으로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냉동실에 페트병을 얼려 놓고 자주 자주 어항에 넣어서 수온을 낮춰야 됩니다. 보충수통, 해수염, 샌드, 락은 35큐브랑 동일하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락은 10kg 정도로 구매하면 좋습니다. 수류모터는 두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펙은 35큐브랑 동일하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수돗물로 합니다. 이 끼랑 함께 공존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항 15만원, 양말필터 2장 8천원, 조명 6만원, 수류모터 두개 6만8천원, 보충 수통 18,000원, 히터 12,000원, 온도컨트롤러 4 8 0 0원 냉각팬 5만원, 레드시아수염 18,000원, 샌드 16,000원, 마르코락 10만원, 염독에 13,000원, 스키머 9만원, 리턴모터 5만원 됩니다. 이 정도 필요하고 금액은 70만원 정도로 되는데 35큐브때보다 거의 두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박테리아 사료만 구매를 하시고 이러면 72만원 정도 되는데 테스트킷은 셀리퍼트에 알칼리니티 한개만 구매를 하고 첨가제는 베이킹소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74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추천드리는 산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튼, 레더, LPS 종류이고 물고기는 니모 두마리 탱종류 세마리 고비류 두마리 그리고 뭐 안티아스 계열 두마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산호 먹이를 구매하지 않으니까 물고기 똥으로 산호의 영향을 보충해야 합니다 원래는 전부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분량조절 실패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편은 대리급 이상의 직장인이면서 미혼이신 분 과장급 이상의 직장인이면서 기혼이신 분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는 차장급 이상이시면서 자녀가 있는 신분이나 자영업 또는 사장님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